자 특성을 뭘로 해야 되나 여기 봅시다 아, 조직을 조직을 만들고 벌목꾼 도끼 전문가 아 밖에 걷는 소리 좋다 많이 들리는데 이거 자 우선 힌트 남 육상 선수 다 넣고 현자 넣고 등산에오가 필요하겠죠? 등산에오가요? 응.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그 군복 그거 있거든요. 어. 겨울용 군복 이런 게 있어서 굳이 없어도 돼요. 자. 그냥 그 땀나는 것만 관리하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문맥 은맹 넣고? 문맥을 넣어버린다고? 대식카 <웃음> <오케이. 웃음> 어. 넣고? 자또 네, 지지고 먹고 해야 되는 상황 왔네요. 초보 운전 넣고, 다 넣고. <웃음> 골쳐 넣고, 어, 높은 갈증 넣고, 삼, 삼을 뭘로 땡겨야 되나? 소화불량? 소화불량은 넣어. 소화불량하고 질병에 취약함 이런 건 넣어야죠. 어, 너무 많은데 여기? 은병 넣고 고양이 눈에 금등산해호가또 추가해야겠다. 자, 하면 예민한 청력 넣어요. 뒤통수 깨지기 싫으면. 고양이 눈을 넣지 말고 그럼 예민한 청력을 넣을까? 아, 육 자리네. 아유, 따찌님이 해주겠지. 자, 멀려. <웃음> 멀려, 손님. 자, 뭐 얼른. 자, 누을 얘기하지만 제 몸간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자, 흑형, 어, 흑형 좋다. 갑니다 와, 샤. 집안에 좀비, 이루 마리, 여자 마리 이런, 이짜 이런, 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 일단 이거 어... 이것만 다 잡고 아니, 조직 쉬... 오 씨앗 뛰는 아니... 놈이 쉬... 집이 오, 아니라 오, 차례. 그냥 차례가... 공사장 한복판에 떨궈놓는 건 너무하지 않나? 야집 쉬... 아무것도 없어 아니 <웃음> 씨 <웃음> 제가 노끈 하나 있다 노글 노끈 하나 있네 쟤네 아... 하나 어, 조직 어? 관리 추가 그러면 이제 위치가 대강 보일 건데 아 가깝네 다행이네 어? 티티티 티, 티 택시다 오쇼 카카오 택시도 있어요 오 카카오 택시도 있고 그 뭐냐 경찰차도 우리나라 경찰차로 바꿔놨어요 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아예 외제차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쉐보레 이런 것도 있지만 오 어. 군용 지프차도 있네 그렇죠 일단은 제일 먼저 먹어야 될게 드라이버랑 도끼 하나씩 좀 챙겨야 되고 어이거 큰일이야 큰일 애들이 어디 온가 막 달려가는데 아 그리고 그 소리에 엄청 민감합니다 걔네들 어, 그래? 염두에 도 가십시오. 예, 소리에 엄청 민감하게 돼있습니다 일단 합류부터 합시다. 죽었어요 이러다가 저. 네? 저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씨, 죽게 생겼고만요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지금? 물도 없어갖고 지금 말라 죽게 생겼는데. <웃음>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오! 오! 오! 이거 맞나? 야 무..무기도 없고 구급상자 나 있네 오호 호호호.. 너무 무서워 어 이거 난린데.. 이거 어떡하지? 상점? 어, 오 이, 뭐야 이 새끼 뛰어! 이 새끼 뭐야! 말했잖아요. 나는 <웃음> 다른 턴데? 예? 네? 야, 시켜. 뭐야 너? 일단 지도를 보고 그쪽으로 합류를 할게요. 어이, 위에 깜짝이야. 계시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위로 가면 안 되고. 저요? 저거 그 위쪽에 경찰서 있나? 앞에 있어. 요아 네, 경찰서 에 있어 요 거기? 예. 총 먹고 시작합시다. 저 도끼 먹었거든요. 오 잠깐만. 오 뛰는 새끼 존나 많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돼 먹은 거야? 저리 그래, 가세요. 저리 가요. 어 이거 벌써 좀비 무리가 생겼다고? 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뛰는 놈 먼저 빨리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저처럼 그게 안 돼요 무기도 하나 없어가고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뭐?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나가나? 아 아이구야. 어. 졌다, 젓다 젓대. 오, 다단다 오, 이, 저, 일단 만날 순 있겠다. 어이, 저, 저, 죽은, 죽은, 죽은, 죽은, 죽은, 죽은, 죽은, 죽어 죽은, 죽은, 은나많은 잠만 위로 쭉 올라가셨나요 지금 아, 위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막애들 계속 올라오니까 잠깐만 다시 근데 조금 조금 위쪽에 있어요 조금 위쪽에 있더래 와 얘들 존나 많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 야이저 일단은 사바거 좀 챙겨가거든요 음 그래서 다시로 정리를 좀 하고 저 네. 다시 그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 경찰서 앞에 있어. 난리 났네. 뛴다 다 뛴다 뛴다. 어 물렸다. 오, 물렀다, 오, 물렀다, 오, 물렸다. 물렸다. 씨. <웃음> 물렸어요? 예. 네. 어쉣 더. 오히려 많아. 아 가자 가자. 물렸다. 삽삽 삽, 삽. 저거 제가 볼 때니까 삽. 잠깐. 어. 아, 죽을 수 없어. 알어이 당했다. 나도 한테 당했다. 나도한테. 아유. 나. 오. 이걸 컷 당하네. 야 시작과 동시에 죽었네. 아 죽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아 대충 아, 이어온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왜왜한번로 뛰면 안 된다는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참교육 오케이, 당했다. 오케이. <웃음> 동시에 둘다 죽. 야 <웃음> 레전드다 씨. 진짜. 잠깐만 아따 참교육 시계 당했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네 다시 시작 아 경찰서면 딱 좋은데 뭐야 또 아파트가 됐어 차 아파트가 났다 <웃음> 이거, 이거 아드레날린이 중독되면 공황상태일 때더 세지나?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요? 이번엔 이걸로 봐야겠다 그리고 민첩함을 넣어야겠다 음. 오씨 아니 벌써 집 문이 뚫려 버렸어 이거 특떡하노 무기 없는데 응? 어 이거 실한가 잠깐만요 세이님 시칼이라도 좀 주세요. 아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난리났는데. 오 셋인데 이거. 오 많이 셋인데. 현자를 빼. 우선 살아야 경험치를 쐈지 자 이거에 맞놨자 뭐 이거, 아, 이거 왜이렇게 렉걸려 갑니다 두번째 두번째 인생 가자아 어. 잠깐만, 야야야 시작하자마자 씨 겁나 뛰어오는건 아니지. 야씨 나오자마자 전속력을 뽑아 하네저새끼가아 네. 당연하죠.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쳤다니까요 지금 이게 대구맵이 난이도가 존나 높아요 미쳐버렸어요 그냥 전에 응. 하던 거는 진짜 그냥 애교수준이니까요 울지마 이 새끼야 야 무기는 하나 주고 해 <웃음> 야, 지, 씨, 도마지. 지, 지, 씨아 지, 지, 지, 다 지, 다 지, 다 지, 다 지, 다 지, 다 지, 다 지, 다 지, 다 지, 다 아이씨 나는... 어디 계시지? 오! 그도 생각보다 멀진 않네 대충 타밍하고 만나야 되겠다 아... 나는 뭐. 아 내가 봤을 때 오늘 군 무대도 못 가보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둘다 <웃음> 아니 씨! 기본적으로 뭐 무기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건 너무하지 어? 내가 그거를 계속 당하고 있었어 아니 씨... 야 후라이팬이라도 줘야지 뭐 이씨 헉 <웃음> <웃음> 옆공 2번이 안보이네 아쉽다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미친 겁니까? 야,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난리 났는데 앞에. 뭐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났어요. 아. 어이 <놀라> 씨. 불로 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불이다. 불이다. 씨. 너무하지, 어, 야, 씨, 어, 기본 무기라도 줘야지, 씨. 나에도 전단 없죠. 아니, 태어나는 거좀 어, 뭐.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든가, 아니, 씨, 무슨 이상한 다다탄집 집에 다 <웃음> <타> 뛰어, <웃음> 아, 어림도 없지. 아로 그냥 컷 당해버리는 거지. 왜, <웃음> 씨, 리가 <웃음> 아, 집에서 태어난 걸 천만다행으로 해. 으셨요 아, 아니, 무슨... 아, 야,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너무한데? 한번대여 봐야 이제 아, 내가 어, 실수를 했구나. 이게 렇 생각하지. 다시는 까불지 않겠다라는 걸 깨닫게 될것 같다. 아. 어, 이번이 좀 좋은 데서 태어났다. 그렇지. 뭐야? 죽은 죽은 거예요, 벌써? 아, 죽었죠. 아, 죽었지. 어. 쌉당당하신 거 보소. 어? 아니 근데 무기라고 드라이버 하나밖에 없네. 치. <웃음> 생난치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버리고 윈터 자켓만 좀 치며 가요. 나중에 또 얼어 죽을라. 한, 야 <웃음> <로봇자에> <웃음> 무기 무기라고 스크류 다뭐 하나밖에 없네. 아. 야 표백제 있다 표백제. 표역실 먹고 바로 가게요. <웃음> 아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무기가 안 나온다 진짜로. 밑에 좀비 버글버글 해갖고 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왜, 무기 왜 이렇게 희귀해? 그러니까 그냥 막 둔기 같은 거로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소방서나 이런 데까지 좀 무리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뛰는 거 하나 지금 커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 아니 저는 아니 무기 자체가 없어. 연필이 있다, 연필. 아, 어, 연필 좋네. 연필 쌉가능이지. 야, 음, 망했다, 음. 망했다, 여기도. 씨, <웃음> 헛. <웃음> 저런, 저런. 안타까워라. 어 <웃음> 뚫어뻥? 버리고. 머리를... 야. 아 이건 왠지 나가면 바로 물릴것같은데 고라지가 오씨 벌써 뚫린다 오오오 야뚜어봉 하나있네 씨뚜어봉이라 써야되나? 그쵸 뚜어봉이라도 들고 일단은 뭐 버텨야 뭘 하는데 일단 발전기는 제가 먹어서 상관없는데 아거참 애매하네 아뭐 발전기 뭐그까지꺼 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스위님 응? 이은 하루살이 같은 사람을 봤나? 오, 사, 아, 삽다 부서져가는 삽이네 너무 안 나온다 정의 뚫어뻑 아 뚜롱봉 두번위두르니까 무서웠어 <웃음> 원래 그래요 뚜롱봉 야 너무하다 씨 뚜롱봉은 원래 그런 겁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머리를 뚜롱봉으로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응? 버티는 게 이상한 거지 나무 짝대긴데 그거 야구배트도 아니고 그거. 와 이거 난리다. 어뭐 이렇게 많아. 현금 현금 현금 어떠 쓰나? 현금 안써요 버려요 그 쓰레기. 나중에 그 뭐냐 불지필 때 써야 니다아오 여기 좀 있다 밀대 그래 밀대가 좀 낫지도. 밀더라도 흑백이로 때려야겠다. 대충 와, 먹어. 너무 많은데? 그냥 외곽까지 뛰어야겠다 안되겠다 여기 있다가 사방팔방에서 뛰어나와서 죽을 것 같아 좀 외곽까지 뛰어가야지 NPC 있는 버전까지 하면 진짜 정신 못 차리지겠는데? 어? 왜왜왜왜 <웃음> PC가 그래도 좀비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요? 잡아주는 거요? 오, 미친 미친 새끼. 하지 마, 새끼. <웃음> 아, 또 물렸어, 미친 새끼. 어 이거 난리다. 치고. 와, 이거는 너무한다. 오, s h 돼지, 돼지, 오. 잠깐만 잠깐만 여긴 뭐야 중학교? 어 서화중학교? 아 뛰는 놈 너... 아아 다 물렸어 또 물렸어 <웃음> 아손넘네 진짜 게임 오 미친 아 이거 엿됐다 이거 벌써 팔 다리 다 물렸어요 뭐가지까지물렸어 아이 자한번 물렸어 의미가 없네 예? 목도리가 의미가 없어요. 한 번에 몰려버리네 그냥. 아 중학교... 와... 이... 찻 같은 게임. 어 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어... 어, 양호실로. 어 어, 양호실에 담배가 있네. 항생제 먹어, 항생제. 이 뭐야? 3교육 당했어, 또. 와... 아, 저도. 아... 가슴 긁혔어. 소독, 소독. 네? 잠깐만, 이거 이건... 아, 이건 손 넘지... 뭐야? 가위가위라도 일단 기자...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씨, 존나 많아. 우와. 사방에 다 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이걸 지금 경보가 울린다고? 잠깐만 잠깐 이건 아니지, s 임들 책가방 와, 경보 올려갖고 X됐다 이거 잘 가시고요 와 아니 갑자기 경보기 울려요 미친게임 이건 아니지 선 넘었지 아난 여기 학교 살아야겠다 교무신 해볼까? 아, 게임 게임 어가 조지는데? 아어 벌써 뛴다고? 와난 진짜 미치겠다 이거 이건 아니지? 아또물렸어 야이씨... 아이 그냥 왼팔을 걸레로 만드는구나, 이 쓰레기 같은 놈. 잘 가시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죽어. 죽을... <웃음> 담배나 하나 태워야겠다. 아 어. 어, 혼자 <웃음> 개꿔. <개꿀>. 어. 어. <웃음> 오, 오, 오, 오, 쉣! 아잇이씨 <웃음> <웃음> <웃음> 만약에 사신다면 서아중학교로 오세요. <웃음> 아 <아이씨>. 아니 지금, 씨 <웃음> 지금... <웃음> 아, 서중학교로.